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토입니다. 네, 오늘은 어 이제 피크닉을 가고 싶은데 요즘에 상황이 피크닉을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좀 그런 피크닉을 하는 기분을 내고자 도시락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지금 앞에 어 도시락 통이 있고요, 되게 귀여워요. 이렇게 알록달록한 어 도시락 통이 있고, 자 음료수 요즘에 이그 섞어 먹는 게또 핫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어 섞어서 여기다 음료수 통에다가 어 넣어보도록 하고, 자 일단은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재료들은 지금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여기 잡곡밥이 준비가 돼 있고요.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산물 이제.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해산물들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는 디저트, 이렇게 디저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자 누가 봐도 잡곡밥이고, 누가 봐도 어, 새우고요. 누가 봐도 자갈문어고, 누가 봐도 오징어. 네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?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분 1층부터 한번 제가 싸보도록 할게요. 1층에는 밥이 들어가야겠죠, 원래? 1층에는 보통 밥을 넣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조금 탄수화물을 좀 많이 안 드신다 좀 살을 좀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만 드시면 될것 같고 어, 난 밥을 그래도 먹겠다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또 힘이 나기 때문에 어, 그런 분들은 이거 한 통에 네,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저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땅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, 어, 잡곡밥에서 아주 단내가 나네요 <웃음> 네, 너무 좋아요 원래는 밥은 이제 그 수저로 퍼야 되지만 저는 밥을 이렇게 털어 먹습니다 <웃음> 이렇게 털어서 밥을 많이 많이 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밥을 반쪽에 넣고 그리고 그 옆에는 보통 이제 김치 막 이런 반찬들을 넣죠 이제 저는 <웃음> 하지만 저탄 고단을 하기 때문에 고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 문어를 넣겠습니다 밥이랑 문어를 같이 넣고, 자 문어를, 자 문어들이 너무 싱싱해요. 보이시죠? 오, 어이. 자 너무 싱싱해요. 자, 문어들이 너무 싱싱해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아, 아, 자 문어들이 산 산문어가 몇개 있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2층자2층에도좀 단백질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보통 이제 마지막 층에 디저트를 넣잖아요 마지막 층에 디저트를 넣기 때문에 어, 새우랑 오징어는 친구예요 아! 문어랑 오징어를 2층에 넣을걸 그랬네요 하지만 새우랑 그 오징어도 친하기 때문에 새우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위에 오징어를 오!! 네새우가 <웃음> 팔딱팔다 딱 너무 신선해서 자그 위에 오징어들을 좀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징어 를 이렇게 소소소소소소소 자.. <웃음> 오징어가 많이 사.. <웃음>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물려놓고요 네 됐다! 어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보다 그죠? 잠시만요 밥을..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밥을 좀 줄여야겠어요 우리 밥량을 좀 줄이고 밥량을 줄이고 문어도 조금만 줄여서 네 됐습니다 디저트를 네, 이제 3층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인절미랑, 어, 그, 그, 칸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또 좋아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칸초를 많이 또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가지고, 칸초를 원래부터 뭐 많이 먹었던 건 아니지만, 어, 칸초를 하면서 칸초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인절미를 이렇게 놓고, 오, 진짜 인, 인절미입니다. 보이시죠? 인절미. 가루들도 이렇게 있고, 초코 과자를 이렇게. 소소소소소소소소소. 이렇게 뿌립니다. 자 아까는 베이스하고 위에 깔았고 지금은 딱 반반으로 이렇게 느낌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은 모든 도시락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근데 내가 잘못했나 봐요, 그죠? 이게 <웃음> 이건가? 1층에 이렇게 밥이랑 문어를 넣고 2층에 이제 그 새우랑 이제 오징어들을 넣고 3층에 이제 디저트들을 이렇게 놨습니다. 도시락은 이제 옆에다가 두고요.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이번 음료수 우리가 또 마실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두 개를 섞어서 요즘에 먹는 게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이 모구모구를 음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클링을 살살 따르면은 이 층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갈리는 거를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알갱이 를잘 섞이게 좀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 자좀 따라 보겠습니다 자, 여기다가 쭉 따르고 뭐 요정도 요 한번 일단 따라 볼게요 자, 따랐고 이거를 천천히 따라야 된대요 이게 너무 빡 따르면 이렇게 쭉 그냥 다 섞이니까 천천히 한번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안천천인가 <웃음> 잠시만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과연 자. 이게 지금 층이 보이나요? 난안 보이는데 어,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? 자,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자 보여 보여 보여 자, 보시면은 자 위에가 자 위에만 이렇게 탄산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맞죠? 이거 층이?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패를 한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시도를 해 볼게요 근데 일단은 층이 생긴 것 같은데 어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좀 이렇게 섞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위에 보시면 위에가 조금 더 짙고 밑에가 연하다는 좀 억지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살짝 섞어 볼까 했는데 섞으면 은 폭발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가볍게 한 번만 촉촉만 흔들고 어,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유행한다는 모구 스파클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피크닉을 떠나러 가볼까요? 자 갑시다 렛츠고! 먹어야 돼요?